이번 영상은 폴드3 신청했을 때 자급제를 신청한 사람 중에, 어 이제 사은품으로 가망고객 등록을 하면, 이제 선착순으로 3333분분에게 요거를 주겠다. 폴드는 이렇게 4개. 플립은 이렇게 4개. 그리고 이 플립을 보시면, 목베개, 그 다음에 블링킷. 혹은 쿠션 아니면 이제 자외선 차단 우상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주는 이제 랜덤 럭키박스를 주고 폴드는 이렇게 패키지 박스에 요거 세 개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안 와서 며칠 한 1, 2주 전에 문자를 보내보니까 저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이게 지금 삼성 측에서 이거를 할까 말까 지금 내부 논의 중이었는데 뭐 완료가 돼가지고 주소를 보내주면 이제 상품을 발송을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슈피겐 갤러리, 칼라웨이하고 슈피겐에서 이렇게 뭐 콜라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이걸 왔으니까 실제로 뭔지 가죽 케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열어봅시다 박스를 열면 구성품은 이렇게 생겼고 혹시 모르니까 장갑을 꼈고 이게 박스의 보면 캘러웨이라고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맨손으로 약간 부직포 느낌 나면서 약간 아주 맨들맨들한 건 아닌데 그래도 느낌은 꽤 괜찮습니다. 여기 안에 여타 기타 케이스에 보이는 요거를 제거해 줘라 이렇게 해놓고 설명서 설명서는 이거는 깔끔하게 붙이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요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스티커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고 요것도 이렇게 슈피겐 칼라웨이 요것도 케이스도 요렇게 왔습니다. 똑같이 안쪽에 부착하기 전에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박스를 보면 이게 그 말한 스트랩인 것 같은데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골프팁 이런식으로 흰색 빨간색 두개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걸 보면 이렇게 캘러웨이 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저는 갤럭시 라고 적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갤럭시는 없고 그냥 켈러웨이로고만 적혀있네요. 빨간색도 보면, 이거는 조금 더긴 버전. 빨간색은 슈피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뒤쪽에 짧은거, 앞쪽에 긴거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몰랐는데 부모님이 이거 폴드3 산다 그랬을때 이거 왜 안주냐 라고 하셔서 여쭤보니까 골프공도 본인 골프공을 사서 치는 비싼 스포츠라고 하더군요 요거를 이 스트랩을 한번 뜯으면 요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케이스를 받았으니까 한번 요거랑 이거가 세트인데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폴드1 때하고도 똑같아서 폴드1이랑 다른 점은 요렇게 그리고 폴드3용 매트 이거는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거여서. 이런 식으로 장착했을 때, 이게 이제 검은 색깔이다. 이것만 달라서, 앞에는 패스를 하고, 이 뒤쪽. 저는 현재 이제 매트 커버, 흰색 매트 커버용 3를 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끼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캘러웨이 입니다 커버케이스 입니다 라고 이제 티가 딱 나는 케이스고 아까 거기다가 거기서 준이 스트랩을 요런식으로 깔맞춤을 해서 원하는 만큼 보이고뭐 이런식으로 껴서 갖고 다니면서 스트랩을 활용을 해주시라 라고 해서 스트랩까지 준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편해서 안쓸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요런식으로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면 이 케이스 본 재질이 이제 폴드1 때 쓰던 롱블랑 케이스 재질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제 한 2년 넘게 썼으니까 이제 손에 달아져서 좀 매끌매끌해졌는데 처음에는 받았을 때 처음에는 요거하고 비슷하게 꺼끌거렸는데 지금은 이게 좀 달아져서 매끌매끌 해 졌고 이거는 느낌이 약간 요거보다는 조금 플라스틱 느낌이 훨씬 많이 나고 대신 여기 안에 보면 여기는 유리제 약간 이제 유리는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이게 비치는 이게 많아지 때가 많이 타고 지문도 많이 타는데 그에 반해서 요거는 케이스 안에 스펀지 마감이라고 해야되나 부직포 마감 요런식으로 돼있어서 케이스가 조금 더 보호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쓸릴것 같지 않은 느낌 이거를 장착해도 여기 안에 때문에 한번 껴보면 요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네요. 펼쳐봐도 요런 느낌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냥 매트를 흰색 매트 커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